오늘 영상의 주제는 지포스나우로 아키에이지를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지포스나우는 컴퓨터에서 직접적으로 게임을 구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환경에서 클라이언트를 구동하고 컴퓨터에서는 조작에 대한 정보만 전달하여 마치 원격 조종으로 게임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의미해요. 따라서 컴퓨터의 성능에 따른 차이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동일한 IP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추가로 접속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중클라를 실행한 것처럼 동시에 두개 계정을 활용할 수 있어요. 아키의 특징상 계정을 하나만 이용하는 것보다 여러 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유저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며 장비 성장에는 노동력과 골드가 많이 필요한데 골드를 벌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소모되므로 항상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태에 놓여지게 돼요. 따라서 부계정을 활용하여 골드를 벌고 본계정으로 장비 성장에만 노동력을 사용한다면 다른 유저들보다 빠른 성장을 할수 있다는 것이 지포스나우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지포스나우를 설치하고 로그인을 하면 무료 게임 목록에 아키에이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게임을 설치하는 시간이 필요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료 게임을 제외한 게임들은 스팀처럼 해당 게임을 소유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플레이할 수 있으며, 지포스나우는 게임을 유통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아까 설명한 것처럼 외부에서 게임을 구동시켜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이에요. 아키에이지를 선택하여 실행하면 잠시 로딩을 한 후에 패치 화면이 나오고, 게임 실행의 절차에 있어 컴퓨터로 직접 실행하는 경우와 다소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아키에 접속할 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에 게임을 실행시키는 것과는 다르게 지포스나우로 접속할 때는 게임을 먼저 실행시키고 이후에 로그인을 해야하며 로그인할 때는 엑셀 계정으로만 로그인을 할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캐릭터의 품질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지포스나우로 실행하는 아키에이지의 그래픽 성능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의 성능에는 영향이 미비하기 때문에 나름 만족스러워요. 하지만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화면 기증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스킬 이펙트가 많아지면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직접 구동하는 것보다 반응속도에 있어 약간의 딜레이가 느껴지는 점도 있기 때문에 지포스나우를 활용하여 PVP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아직까진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생활 컨텐츠를 이용하기에는 완전 개꿀이에요. 부계정에 달구지가 있다면 따라가기 기능을 활용해서 두 대의 달구지로 무역을 할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해서 무역을 한다고 할 때도 등짐 하나를 추가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유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유용한 지포스 나오지만 이용함에 있어서 한계점은 존재하며 베이직 서비스 이용자라면 한시간마다 튕기기 때문에 재실행을 수시로 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프리미엄을 결제하여 이용한다면 6시간까지 연속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가만히 내두면 가끔 튕기기도 한다는 점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부 환경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영상을 끝내면 똥싸고 뒤를 안 닦은 기분이니깐 부기정의 아키라이프를 넣어두고 지포스나우로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효율에 대해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아키라이프로 비접속상태일 때 회복하는 노동력이 5분당 10이므로 하루 동안 2880을 회복할 수 있고 30일 동안은 86400의 노동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대가 기준으로 계승자의 주머니를 열었다고 가정할 때 30일 동안 8,640골드의 수익을 낼수 있으며 아키라이프의 가격이 19,800원이므로 골드가치로 환산하면 5,610골드이고 이것을 비용으로 제외하면 3,030골드의 이득이 발생하네요. 그럼 프리미엄을 결제하여 24시간 동안 접속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가도 계산해봐야겠죠. 아키라이프를 넣어둔 계정을 하루 동안 접속하여 회복하는 노동력은 4320이며 30일 동안이면 129,600의 어마무시한 노동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계승자의 주머니를 열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골드는 12,960 골드이며 지포스나우의 프리미엄 가격인 12,900원을 골드가치로 환산하면 3,655 골드이므로 아키라이프의 비용까지 합산하여 9,265 골드의 비용을 제외하여 3,695 골드의 이득이 발생했네요. 하지만 프리미엄을 결제하더라도 24시간 풀접속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아키라이프만 넣어두고 베이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근데 베이직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려면 유플러스를 써야 한다는 게 함정. 여기까지가 오바마를 닮은 부기 정과 나란히 가족 퀘스트도 진행할 수 있는 지포스나우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